여러분 대전 천안 청주 등 충청도에서 가장 베스트 파3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충청도에서 가장 관리가 잘된 그런 파3장을 좀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곳이 베스트 파3 일지 후보로 뽑힌 골프장 먼저 영상으로 보실게요 <목소리> 이번홀긴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파스인데 드라이버를 다칠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2번 티박스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야 2번홀은 어, 원래 긴 거리인데 공사때문에 음식거리가 2,300 정도예요 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좀 있어 평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영상은 논산에 있는 피닉스 골프클럽인데요 피닉스 골프클럽은 세어웨이가 상당히 넓어서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9홀이 아닌 18홀을 돌수 있는 그런 넓은 골프장이에요. 어, 잔디나 그림 관리는 조금 아쉬웠긴 한데 어, 드라이버를 칠수 있는 그런 홀들이 좀 많아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골프장입니다. 충청도에는 특히나 좀 드라이버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를 주는데 사람표 접수는이 배송표랑 이렇게 백을 실을 수 있는 카트가 나와요 티는 두 개가 있네요 음, 저쪽으로 디저트를 한것 같아요 오, 그린 상태 되게 좋다 이번으로는 60m 자 그린은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두 번째로 보여드린 영상은 파이너스트라는 골프클럽이에요 여기는 충남 아산에 있는 곳인데 어, 페어웨이도 넓고 클럽하우스, 잔디, 그리고 그린 모두 다 괜찮아서 좀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동 카트가 있어서 좀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곳입니다 다만 여기는 경사가 좀 심해서 어, 좀 운동이 좀 빡세게 돼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못 이거 앨범요3 바퀴 1시간 30분 이내에 끝내야 된대요 앨범 우은 70도고 흐롱 살짝 오르막으로 생겼는데 30m 30m 내리막까지 하면 와우. 카드 타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편한데 <목소리> <목소리> 세 번째는 공주에 있는 계룡산 골프클럽이에요 여기는 제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런 골프장인데요 제일 좋은 장점은 운전을 직접 할수 있는 카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되게 이동하는 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칠수 있는 홀도 여성은 3개 그리고 남성은 2개로 되게 다양한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 여기를 많이 이용하셨던 이용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예전만큼 어, 좋지가 않다,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문했을 때만큼은 그래도 괜찮았던 곳으로 기억에 남는 골프장이에요 저는 지금 충청북도 계산의 중원대학교라는 곳에 나와있습니다 두번골 마지막 골이 드라이버를 칠수 있는 홀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골이 공사 중이에요 홀이조절 <놀람> 조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번번골은 현재 사용할 수가 없고 4번홀, 5번홀이 260m, 230m로 이렇게 브라이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전자국 조금 연속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서 이쪽으로 너무너걸 돌아보려고 합니다 복스럽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카트는 저렇게 수동 카트로 셀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 때문에 눈이 아직 안 나와서 잘 보이진 않는데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코스공사로 인하여 팔로리 운영되오니 양해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방울이 공사네요 15m고 이은 아, 음. 이렇게 보네요네 어, 번째는요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 골프클럽인데요. 중원대학교 골프장은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무슨 대학교 안에 골프장이 있지? 뭐 이런 생각에 되게 좀 의아하면서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완전 추운 겨울에 방문을 했는데도 눈이 되게 많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관리를 하는 느낌을 되게 받은 그런 골프장이거든요. 페어웨이가 진짜 태평양처럼 넓었고 여기도 드라이버를 칠수 있는 홀이 두 개나 있어서 어, 되게 연습하기가 좋았던 그런 골프장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9월, 9번 홀이, 어, 공사 중이어서 그때는 8월에 2개 정도 드라이버를 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요 여기 충북 청주에 있는 파인파 볼프클럽이라는 걸는데요 여기는 나이놀이 아니라 18월짜리 미니 볼프장이에요 여기는 최대 전장에 한 145m 정도로 어, 페어웨이 우두까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볼프장이고요 2년만에 다시 이렇게 와 봤는데 과연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오늘 파이파 볼프클럽을 한번 들어보게요 출발 오늘 그림에서 퍼팅 연습 많이 해보려고요 말 좋을 때 보니까 진짜 좋네 나이스 그럼 굉장히 빨리 잘불러요 자, 가넣오요 이번홀은 마찬가지로 티박스 매트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짧은 홀이에요. 46m 그리고 내리막홀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조경이 상당히 예뻐요. 사슬리 골프장이나 약간 1 8홀를 축소시켜 놓은 그런 정교 인위 골프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청주에 있는 파인파 골프클럽이에요. 파인파 골프클럽은 제가 두 번이나 방문을 했을 정도로 되게 관리가 잘된 곳인데요. 어, 특히나 사장님께서 조경이랑 그린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여기도 다양한 거리로 되게 연습을 많이 할수 있고 여기는 또 장점인 게 보통 파스리장 하면 나인홀인데 여기는 18홀이에요. 그것도 모든 홀이 다 다른 코스로 이루어진 18홀이기 때문에 약간 미니 골프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골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청도에 이렇게 많은 골프장을 어, 보셨는데요. 아주 악 아깝게 떨어진 후보로 에버힐, 어, 옛날에는 그린힐이었대요. 에버힐, 그리고 초정밸리, 그리고 천안파스리. 여기도 되게 아깝게 좀 선정하는데 어, 좀 아깝게 떨어진 그런 골프장이었어요. 되게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드라이브도칠수 있고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골프장이에요. 충청도가 워낙 파스리장이 너무 많아서 좋은 곳도 너무 많고 진짜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진짜 힘이 들었는데요. 제가 감히 어디가 베스트다 이렇게 감히 또 선정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후보 중에 더한번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골프장은 중원대학교 골프장이에요 첫 방문 때 눈이 와서 제대로 이제 뭔가 그런 한눈에 이런 골프장 모습을 잘못 봤어요 근데 성수기 때 제가 한번 다시 방문을 해보고 싶은 그런 골프장입니다 어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